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시제품제작터 박동철, 책임님 모시고 우리가 또 대량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시제품제작터 박동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주당 35시간의 근로시간에 불량률이 고작 0.0012%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대량 제작을 하는 공장에 사람이 없다. 뭐 제조현장이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량 제작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대량 제작에 관련된 이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생산 극대화를 위한 전공정의 디지털 스마트화 추구입니다. 아, 제품 생산 100만 개당 분량률 12개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만들어낸 곳이 아, 독일 암베리크의 스마트 공장인데요. 아, 바로 제조업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산 극대화에 따른 비용 극수화를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어뭐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이 생산 방식의 네. 체계 자체가 또 4차 산업혁명을 또 도래한다 이런 말이 좀 자주 쓰고 있는데 그 사례로 우리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 기존에 사람이 맡아서 했던 제조 공정의 일부가 이제는 아, 완전한 스마트 자동화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음. 어, 이는 전 공정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어, 최상위 생산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이슈로 또 눈에 띄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2017년 이 중심 키워드가 보니까 바로 가성비 이 네.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성비는 사실 가격 대비 성능이다 라는 게 중점인 거잖아요. 네. 이에 대한 이슈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가성비인데요. 어, 가격 대비 성능으로 고가치의 제조를, 제조를 들수 있습니다. 어, 세계는 대량 생산 제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깨우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제조강국인 영국은 HVM, 어, 즉, High Value Manufacturing 정책을 세우고 어, 제조업 부활을 기획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최근 제조 생산의 핵심인 거죠. 음, 그러면 이 고가치의 제조는 가성비를 포함해서 서비스 부분까지 뭐 같이 구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과거에는 제조업의 역할을 제품으로 한정했는데 이제는 제품에 관한 연구나 디자인, 서비스 제공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 이슈들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슈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짚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이 대량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대량 제작이 현대 제품 개발에서 왜 필요한지 이 부분부터 네. 짚어주실까요? 네, 제품을 10개 만들 때와 1000개 만들 때 그리고 10만 개를 만들 때는 제품 개발 공급과 생산 프로세스 과정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음. 어,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도, 놓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한달 평균 한 100여 건의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어, 아이디어 제품 개발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어, 90% 이상은 제품 개발 연구에만 어,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물론 제품의 완성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어, 생산 과정을 무시한 채 제품 개발을 하면 양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는 곧 효율성의 저하와 품질 저하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되기 쉽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마지막 단추를 잘 끼웠다고 해서 옷차림대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을 보면 제품기획,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사출, 조립, 포장 출하 전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생산 과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사출, 조립, 포장, 출하 과정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계획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야 하고요 어, 기본적인 대량 제작의 핵심 요소를 먼저 이해하고 어, 접근해야 합니다 음, 핵심 과정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에 있어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실까요? 네, 대량 생산이란 그 매스 프로덕션으로 어, 규격화된 제품을 체계적인 기술과 기계를 사용해서 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일을 뜻하는데요. 어, 대량 생산의 특징은 철저한 분업화, 그리고 부품의 규격화, 어, 제품의 표준화 등을 통해 한 번에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포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음. 음. 이것을 시작으로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리법에 기인해서 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음, 대량생산 뭐 말로만 네.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의미에 음.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량생산에 있어서 주요 목적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네, 대량생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네.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까에 음. 아, 대한 고민을 진짜 아, 고민으로 볼수 있는데요. 음. 어, 생산 극대화는 비용 극소화라는 목적에 어, 생산자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어, 따라서 주어진 생산량 하에서 비용 극소화를 전제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요. 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정하에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 대량생산은 그러면 결국은 뭐 이윤을 극대화하기 네.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갖춰야 될것 같은데 네. 제품 생산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성요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산요소란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원을 뜻하고요. 음. 어, 자연자원인 토지, 인적자원인 노동, 그리고 생산물적자원인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최근에는 기업가의 경력력력과 미래방안 제시를 제사의 생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자원, 자연자원이란 땅과 바다, 하천 등의 천연자원을 포함하고요. 어, 노동은 근대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정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말합니다. 어, 그리고 자본에는 건물과 기계, 장비 등의 시, 시설과 함께 재고, 원료 등으로 고정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음. 일례로 정부지원사업평가에서도 아이디어의 우수함을 음. 물론 높게 평가하지만 음. 어, 대표자의 역량도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 기업가의 꾸준한 자기개발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꾸준하게 정말 음. 이어갈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음.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대량생산에서도 법칙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음. 정말 여기에도 법칙이 있을까요? 아, 네 정답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음.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에 한해서는 그렇게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어, 그 이외의 생산활동에 접목할 만한 어, 그렇듯한 법칙은 어, 사실상 없습니다 음. 어, 왜냐하면 생산 프로세스 구축에는 매우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데요 음. 변수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류의 제거는 무엇보다도 자동화 대량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 따라서 자동화 대량 생산의 구축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를 접목해야 되는 것이 자동화 생산의 목적이라 할수 있죠. 음, 자동화 생산에 있어서 목적, 어, 좀 처음 들었는데 생소하지만 네. 또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대량 제작에 적용되는 법칙에는 그렇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 생산설비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그 생산물 단위당 생산, 생산비가 생산 감소하는 것을 어, 대규모 생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어, 반면 일정한 생산설비 규모 하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품 단위당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대량생산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어, 대량생산의 법칙은 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 생산과정의 기계화와 기능별 특화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수요 측면에서는 이에 대응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요. 소품종, 특히 단일품종 대량생산의 경우에는 일관 작업 방식이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기는 하지만 노동을 단순한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들어 노동소외 내지 인간성 상실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네, 자동화 생산을 위해서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목적도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자동화 생산 구축 시에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 이거는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대량 생산의 자동화 목적은 고도의 생산성과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고요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손을 빌려서 능동적인 방법으로 어,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던 작업을 효율적으로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어, 자동화의 대상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로봇과 같은 복잡한 제품 등의 생산에 접목되어집니다 어, 기업이 어, 자동화 대량 생산을 추진할 때의 핵심 요소는 우선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작업 분석 및 공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고려한 제품 설계가 적용되어져야 하고요 세 번째는 전략 사업의 설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최적화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어, 특히 투자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는 단위 공정이나 일부분의 효율화보다는 어, 공장 전체의 그러니까 이익증대가 높은 순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어, 특히 창업가에게 중요한 전체 최적화 사고는 자동화 투자 검토시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대량 제작에 있어서 공장 자동화를 네. 위해서 또그 방법을 네.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대량 제작의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는 먼저 어, 사전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어, 현장의 작업 상태와 공정의 흐름 등을 파악해서 어, 기존 설비 의 활용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 또한 그루핑 개념을 접목해서 단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어, 자동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향후 수요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의 원인 파악과 해결을 통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그런데 좀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소비 트렌드를 네. 보니까 네. 어, 소비자 맞춤형으로 과거 공급자 위주의 소비자는 네. 좀 반대로 소비자 위주로 제조 생산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제조 생산 방식은 어떻게 변화가 좀 돼야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제는 음. 이제 제조 방식의 관점을 바꿔야 되죠. 이슬 음. 씨는 어, 그 미래 공장, 혹시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마트 팩토리 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똑똑한 네. 공장, 뭐이 정도 <웃음> 해석해도 되나요?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어, 단순히 말하면 똑똑한 공장이라는 네. 뜻이고요. 어,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음. 어,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음. 있는 그 진흥화된 공장을 뜻하는데요. 어, 현대에 적용되고 있는 공장 자동화보다 훨씬 진보적인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음. 어, 최적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 다양한 센서와 장비들을 통해서 어, 수십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음. 판단하고 공정의 최적화 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음. 그 LG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 제품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음. 그런 제품을 재때 생산에 반영해 어, 발바르게 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개개인에 맞춰 맞춤형 대량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즉 자동화에 스마트 기능까지 갖춘 진보된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음, 그러면 이제는 자동화에 스마트 기능까지 갖춰야 좀 인정받겠다. 어려운 시대가 네. 된것 같아요. 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아직 좀 접목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혹시 벌써 상용화가 되어 있나요 많이? 네, 음. 뭐 세계가 꿈은 벌써 일찌감치 진화하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네.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죠 음. 어, 나로별로좀더 어, 자세히 살펴보자면 음. 미국의 경우 그 스마트 팩토리에 근간이 되는 제조업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어, 산업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기반으로 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향하고 있죠 음. 그 ICT 기업의 제조 영역 진출을 어, 활성화하고 있는데 어, 대표적인 기업으로 구글의 무인 자동차와 아마존의 드론을 활용한 제품 배송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업 강화 방안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주요 i c t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해서 개선한다는 정책입니다. 지메스의 암베르크 공장과 어, 세베크 장비와 솔루션을 적용한 어, BMW 공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기, 기계학회를 중심으로 공장마다 서로 다른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 설비 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어, 통신 규격과 보안 기술의 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 제도인데요 음. 공장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부품 생산에서 최종 부품의 조립까지 어, 유연하게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어,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어, 삼성 SDS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넥스트 플랜을 출시하였는데요 제조공정의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제조설비 상태를 실시간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음, 뭐 대량제작이어서 자동화 음. 생산,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까지뭐 음. 대량제작도 음. 참 다양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음. 자 그러면 미래의 대량제작 어떻게 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대표적인 소비자 맞춤형 생산 사례는 음. 독일 시리얼 업체 마이미슐러가 있는데요 어, 스마트 팩토리 맞춤형 시리얼을 선보였죠 어, 기본이 되는 반죽부터 정제 방법 그리고 어, 과일 같은 첨가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음. 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5,600억 개에 달하는데 음. 어, 스마트 매장에서 물건을 설정하고 주문하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시스템이죠 음. 어, 또 다른 사례로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회스터는는 그 개미의 협력 특성과 행동 방식을 통해서 어, 미래의 개미 로봇 공장에 대한 어, 흥미로운 기술적 접근 방식을 꾀하고 있는데요. 어, 회스터는 미래의 생산 공장은 이제 더 높은 제어에서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고 대응하는 어, 고도로 진화된 장치들로 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이렇듯 스마트 팩토리의 등장으로 어, 효율적인 홀류 생산 방식이 가능하고요. 어, 다품종 대량 생산에 합리적인 생산 추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어, 네. 어, 따라서 미래의 생산 키워드는 소비자 맞춤형 생산이라고 음. 할수 있는데요. 어, 퓨처 마켓 인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약 2150억 달러 어,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65조 원 음. 규모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따라서 창업기업들도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비자 맞춤형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참 많은 정보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어,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기술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자동화 대량 제작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대량 제작이라는 건 이제 지나간 얘기 아닌가요? 요즘에는 소비자 중심의 소량 생산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자동화 대량 제작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대량 제작은 주어진 생산, 생산량 생산 하에서 그비용 극소화를 전제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량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요. 어, 기업 이윤 극대화를 가정하에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선택하느냐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생산 극대화는 비용 극소화라는 틀 안에서 어,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의 경영능력 그리고 어, 미래 방안 제시라는 대량생산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어,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대량생산은 철저한 분업화, 그리고 부품의 규격화, 제품의 표준화 등을 통한 생산방식으로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에 기인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화를 활용한 대량제작의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중심의 작업 분석 및 공정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고려한 제품 설계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략사업의 설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최적화의 사고입니다. 음, 그렇군요. 어, 말씀해주신 덕분에 대량 제작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이걸 어떻게 창업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스마트하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미래의 대량 제작 방식은 어떤 트렌드를 따르게 될까요? 네, 디지털 생산 방식을 위한 세계의 반응을 보면 어, 독일은 2011년에 산업관이 밀접하게 연계한 국가 전략 구상, 인더스트리 4.0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계, 전기, 정보 등 국내 3개 단체가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워킹그룹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어, 이 구상은 IoT의 본격적 도입, 본격적 도입에 의한 스마트 팩토리의 시, 실현을 내다보고 어, 이를 위한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어... 최근 정부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제조업의 위기에 따라 혁신을 깨하는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 소프트어의 부족, 그리고 고비용 생산 구조, 국제 환경 규제, 원화 절상과 같은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어, 그런 방안을 지금 다 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제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정책적 배경 속에서 도출할 수 있는 대량제작방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미래의 그 대량제작방식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소비자 맞춤형 제조, 두 번째는 다품종 대량생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혁신의 스마트화를 들수 있습니다. 미래의 생산방식은 다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 생산라인의 스마트화, 그리고 홀류 생산방식이 가능한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과거와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도 개성있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 방식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미래의 생산 방식 포인트는 바로 모든 공정의 스마트화입니다. 어, 모든 공정의 스마트화라면 공정을 전부 스마트하게 바꾼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진화하듯 그 인공지능의 로봇이 제조 공정을 진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공장의 제조업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대량 생산의 제조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트렌드를 좀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책임님 덕분에 정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처럼 시원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창업에 꼭 성공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꼭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